공원에서 비행기를 탄다거나 뛰어노는 꿈 자유로웠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꿈이다 평평스럽게 잠시 생활을 잊게 된다 공중에 뜬 비행기를 아래서 올려다 보는 꿈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 것을 예시한 꿈이다 기러기들이 비행기 소리에 놀라 흩어지는 꿈 메가톤급 압력으로 인해 단체화 조직이 공중분해되어 산산조각, 추풍낭엽이 된다 기자가 비행기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찍는 꿈 기자가 비행기에서 자신의 뒷모습을 찍으면 어떤 공공단체에서 자신의 신별에 관해 조사당하게 된다. 날지 않는 비행기에 한번 타보는 꿈. 사업 실패, 말썽, 시비 등으로 파란을 겪는다. 다른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는 꿈. 직장의 이동이나 부서의 이동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고 승진이 되어 자신의 지위가 높아질 암시의 징조 대통령과 동행하여 비행기를 타는 꿈. 대통령과 동행하여 비행기를 타는 꿈을 꾸게 되면 대기업에 취직하거나 파격적인 스카우트 제의를 받는다. 무수히 많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혼전을 벌이거나 이리저리 떠다니는 꿈. 무수히 많은 비행기가 공중에서 혼전을 벌이거나 이리저리 떠다니는 꿈은 두통 또는 복잡한 일에 직면한다. 물건을 비행기가 실어다 주는 꿈.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책임을 지워주거나 명예나 일거리를 가져다. 비행기 내에서 스튜어디스가 친절히 서비스하는 꿈. 호텔을보며 분위기 있는 곳에서 우연히 친구와 애인을 만난다. 상봉이 있다. 비행기 사고로 죽는 꿈. 주변 사람들과의 다툼이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비행기 속에서 비둘기가 나온 것을 안고 들어간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사회봉사원, 간호원 등으로 출세한다.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친절히 서비스하는 꿈. 좋은 곳에서 친구나 연인을 만날 일이 생긴다. 비행기 추락 목격 꿈.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을 목격하는 꿈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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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폭격으로 주변이 아수라쟁이 되어 아우섬 속에서 도망치는 꿈은 자기가 출품한 작품이 탈락될 징조이다. 비행기가 고층 건물에 충돌 폭발하는 꿈. 비행기가 고층 건물에 충돌 폭발하는 꿈을 꾸게 되면 지금껏 본건적인 관습에 젖어있던 사고방식. 구태에 연한 일들을 타파하게 된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기관총을 썼는데 그탄피를 주운 꿈. 지상에 발표한 작품을 수집하거나 복권, 경품권 등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되거나 추락하는 꿈. 자기의 사업이나 직위, 신변이 새롭게 바뀌게 됨. 비행기가 공중전을 하는 꿈. 비행기가 공중전을 하는 꿈을 꾸게 되면 비행기가 서로 전투를 벌이며 제공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어디에선가 골치 아픈 일에 말려들게 된다는 의미다. 비행기가 먹구름 속으로 사라지는 꿈. 믿었던 일들이 수포로 돌아가서 망연자실하게 됨. 비행기가 물건을 실어다 주는 꿈. 기관, 회사 단체에서 어떤 책임을 지어주거나 재물. 명예일거리를 가져다 준다 비행기가 바다 위로 날아가는 꿈 뜻밖의 귀인을 만나 대업을 성취하게 됨 비행기가 산에 부딪혀 화염에 쌓이고 파괴되는 꿈 자신의 사업이 새로워지고 근심 걱정이 완전히 사라진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꿈 대성공을 거둘 꿈이다 길몽이다 비행기가 착륙한 것을 본꿈 질투심이 많은 친구를 조심하라는 꿈이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자가용으로 반한 꿈 구경기업체가 어떤 전환기에 개인기업체로 바뀌는 것을 뜻한다. 비행기가 추락하거나 공중폭발한 꿈. 자신의 신변이 새롭게 바뀌어 사업이나 직위, 신분 등이 새롭게 변할 징조. 비행기가 크고 높은 빌딩을 폭파시킨 꿈. 구태연한 봉건사상, 기성세대 등을 타파한다. 비행기가 폭격하는 것을 본 꿈. 정찰기가 정찰을 하면 어떤 기관의 기밀탐지, 면은 인재의 모집 등을 상징한다. 비행기나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권리나 이익을 남보다 많이 차지할 좋은 기회 및 여건이 형성될 수 있지만 승패의 갈림길에 놓여서 갈등을 겪든지 도중에 허망한 실패의 위험성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비행기 내에서 단잠을 자는 꿈 실제로 사랑의 꿈을 싣고 상가들을 찾아 즐거운 여행을 떠난다. 기쁨이 있다. 비행기로 운반해준 보따리를 풀어보니 갑자기 돈이 방안에 가득 찼다는 꿈 태몽으로 소유자는 자수성가하여 굴지에 갑부가 되었다. 비행기를 놓쳐 타지 못하는 꿈 업무상이나 사업상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된다. 비행기를 타고 무지개 능선을 오르는 꿈. 최고의 기분 좋은 날로 꽃과 행운을 맞아 병사스런 일들이 중중하다. 명예가 있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꿈. 입신양령하고 취직, 승진 등 하는 일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성취되어 자기가 원하는 바와 맞아떨어진다. 비행기를 타고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꿈. 직장에서 장기업무 출장으로 가는 곳곳마다 문화의 신비로움을 맛본다. 비행기를 타는 꿈. 생활의 변화를 맞게 될 꿈이다 비행기에 타고 있는데 벼랑간 폭파되는 꿈 운세가 불운하여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게 된다 불길 불쾌 사고 등의 불운이 닥친다 비행기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리는 꿈 실제로 날아갈 듯 기분이 좋고 이래 자신감을 갖게 된다 성장 발전이 있다 비행기에서 폭탄을 투하하거나 기관총을 쏘는 것을 보는 꿈영성이 높아지거나 큰 재물이 생길 징조이다 비행기에 심한 폭격으로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도망친 꿈. 출품한 작품이 탈락된다. 수많은 비행기가 떠서 서로 싸우거나 우왕좌왕 떠다니는 꿈. 머리가 아프거나 복잡한 일에 얽매이게 됨. 엔진이나 프로필러가 여러 개 달린 큰 비행기가 바다에 착륙한 것을 보는 꿈. 엔진이나 프로필러가 여러 개 달린 큰 비행기가 바다에 착륙한 것을 보면 어떤 연구기관이 해외에 정착해 큰 빛을 보게 된다. 외국 대통령과 비행기를 동승한 직장인에 관한 꿈. 자신의 회사와 버금가는 회사의 사장이 발탁해서 그곳으로 영전한다. 모방국가 원수의 비행기를 샐러리맨이 탄 꿈은 근무하고 있는 거래처와 관련이 있고 같은 회사 계열로 전근하게 된다. 자동차배 비행기 등의 운전수에 관한 꿈 지휘자, 책임자, 회사의 사장을 의미한다. 자신의 뒷모습을 기자가 비행기에서 촬영한 꿈 어떤 공공단체에서 자기의 신변에 관해서 조사한다. 자신이 탄 비행기가 무척 빠르게 가고 있다고 느낀 꿈 진행 중인 일이 자신의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거나 해결된다. 자신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꿈. 지금껏 정성들인 일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됨. 저승사자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한도 끝도 없이 가는 꿈. 현재의 이승을 하식하거나 중병을 오래도록 앓게 된다. 질병, 사고가 발생한다. 조종사와 같이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가는 꿈. 하루 온종일 기분이 상쾌하고 뜻밖의 깊은 소식을 듣게 된다. 소원 성취를 이룬다. 종이비행기가 소리를 내며 날아가고 또 다른 종이비행기가 포검과 함께 하늘을 날아간 꿈. 두 개의 감동적인 작품이 매스컴을 통해서 널리 알려진다. 종이비행기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 종이비행기가 공중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게 되면 새롭고 감동적인 작품이 발표되고 대대적으로 홍보됨을 의미한다. 산화비행기배 등을 탄 꿈. 어떤 단체의 일원이 되어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됨. 친구와 함께 비행기를 타는 꿈. 친구와 같이 일을 진행하여 성공할 꿈. 타국 대통령과 비행기를 함께 타고 가는 꿈. 셀러리맨의 경우 거래처와 관련된 같은 회사 계열로 전근하거나 다른 회사의 사장에게 스카웃됨 해성이 동쪽 하늘에 세번 나타났다 사라진 후에 비행기가 그곳으로 지나가는 꿈. 동일한 성격의 출판물이 변형된 것으로 세번 출판된 다음 어떤 사업을 영위할 일이 있게 된다. 비행기 꿈의 몽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